구원자님, 제게 무슨 용모가 있으신가요? 네? 유리아님이 저를… 알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구원자님이 가르쳐주신 곳으로 가보니 유리아님은 무언가 묘한 것을 들고 있었다 유리아님... 이건? 메피,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불꽃놀이 세트예요. 시장에서 샀답니다 불꽃놀이 세트? 저... 사실은 계속... 레피와 함께 놀아보고 싶었어요. 놀아요? 늘 모두를 이끄는 여왕이신 유리아님이제 <웃음> 말이 너무 유치했을까요? 레피, 함께 해줄래요?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물론 하지만 그... 저는 별로 이렇게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요. 저는 별로 적합한 놀이 상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메피... 메피는 기억도 일부분 잃었고, 우주에서 방주를 홀로 관리해온 시간도 무척 길었죠. 메피, 가끔은 휴식도 중요해요. 잠깐 쉬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멋진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피와 이런 시간을 좀더 많이 갖고 싶어요 물론 구원자님과 함께 발에 맞춰 에덴을 지키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거지만요 유리아님의 눈부신 미소가 빛나고 있어 사실 저도 메피처럼 원래는 불꽃놀이를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불꽃놀이를 하자고 마음먹은 자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대체 누굴까요? 보통은 전쟁을 위해 사용하는 화약을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감상하고 즐기자고 마음먹은 게...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유리아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봤답니다. 불꽃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어쩌면 사라지니까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사라지니까 아름답다고요? 반짝임이라는 건 계속 빛나는 채로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반짝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니까 그걸 반짝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들은 정년과는 다르게 에버소울을 지니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생로병사를 겪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덧없음을 기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꽃놀이는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무척 예뻐요, 유리아님 구원자님과 다른 정령들도 다같이 모여서 불꽃놀이를 해봐요. 네, 기대됩니다. 소멸하는 아름다움.